안녕하십니까 건설업 전문 노무사 사무실 사무장 전성훈입니다 오늘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한 건설기계 범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화면에 나와 있는 건설기계 범위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인용하였습니다 건설기계는 총 27가지의 건설기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1호부터 27호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호는 불도저러 무한 궤도 또는 타이어식인 것 2호 굴삭기 무한 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굴착장치를 가진 자체 중량 1톤 이상인 것 3호 로더 무한 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적재장치를 가진 자체 중량 2톤 이상인 것 다만 자체 굴절식 조향장치가 있는 자체 중량 4톤 미만인 것은 제외 4호 지게차 타이어 식으로 들어올림 장치를 가진 것 다만 전동식으로 솔리드 타이어를 부착한 것 중에 도로가 아닌 장소만 운행하는 것은 제외 5호 스크레이퍼 흙 모래 굴착 및 운반 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6호 덤프트럭 적재 용량 12톤 이상인 것 다만 적재 용량 12톤 이상 20톤 미만의 것으로 화물 운송에 사용하기 위하여 자동차 관리법에 의한 자동차로 등록된 것은 제외합니다 7호 기중기 무한 궤도 또는 타이어 식으로 강제의 지주 및 선의 장치를 가진 것 다만 궤도식인 것은 제외한다 8호 모터 그레이더 정지 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9호 롤러 조정석과 전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피견인 진동식인 것 10호 노상안전기 노상안전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11호 콘크리트 배칭플랜트 골재저장통계량장치및 혼합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이동식인 것 12호 콘크리트 피니셔 정리 및 사상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것 13호 콘크리트 살포기 정리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것 14호 콘크리트 믹서 트럭 혼합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재료의 투입, 배출을 위한 보조장치가 부착된 것을 포함합니다 15호 콘크리트 범프 콘크리트 배송능력이 매시간당 5세조곱미터 이상으로 원동기를 가진 이동식과 트럭 적재식인 것 16호 아스팔트 믹싱 플랜트 골재 공급 장치, 건조 가열 장치, 혼합 장치 아스팔트 공급 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이동식인 것 17호 아스팔트 피니셔 정리 및 사상 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것 18호 아스팔트 살포기 아스팔트 살포 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19호 골재 살포기 골재살포 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20호 세석기 20kW 이상의 원동기를 가진 이동식인 것 21호 공기압축기 공기 배출량이 매분당 2.83세조금 미터 이상의 이동식인 것 22호 청공기 청공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23호 항타 및 항발기 원동기를 가진 것으로 해머 또는 뽑는 장치의 중량이 0.5톤 이상인 것 24호 자갈채취기 자갈채취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것 25호 준설선 펌프식 바켓식 디퍼식 또는 그레이브식으로 비자항식인 것 다만 해상하물운송에 사용하기 위하여 선박법에 따른 선박으로 등록된 것은 제외합니다 27호 타워크레인 수직타워의 상부에 위치한 지부를 선회시켜 중량물을 상하 전후 또는 좌우로 이동시킬 수 있는 것으로 원동기 또는 전동기를 가진 것 다만 산업 직접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16조에 따라 공장 등록 대장 등록된 것은 제외합니다 자 여기서 살펴보면 26호가 빠져 있는데 26호는 특수건설기계입니다 이 26호 특수건설기계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보면 제1호부터 25호까지 의 규정 및 제27호에 따른 건설기계와 유사한 구조 및 기계를 가진 기계류로서 국토해양부 장관이 따로 정하는 것으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6호 특수건설기계에는 총 8가지의 건설기계가 더 포함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8가지를 살펴보면 도로보수 트럭, 도로보수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두번째 노면 파쇄기 파쇄장치를 파세 가진 자주식인 것 세번째 노면 측정장치 노면 측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네번째 콘크리트 믹서 트레일러 콘크리트 혼합장치를 가진 비자주식인 것 다섯번째 아스팔트 콘크리트 재생기 포장된 아스팔트 콘크리트의 굴착 재생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것 여섯번째 수목이식기 수목기 채취 및 운반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일곱번째 터널용 고소작업차 타이어식으로 고소작업장치를 가진 것 여덟번째 트럭지게차 운전석이 있는 주행차대에 별도의 조정석을 포함한 들어올림장치를 가진 것 이렇게 여덟 가지가 추가된다고 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앞서 살펴본 26개와 특수건설기계에 해당하는 총 8개가 포함되어 총 34개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한 건설기계 범위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한 건설기계 범위를 살펴보았습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건설 로무 카페를 통해서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장 전성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